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, 내 다리, 내 다리 내나내발내놔아내발 내나. 아, 오늘은 루보에서 페레이라까지 약 27km를 걸으면 됩니다 어. 로고에서 가는 길은 이제 상대적으로 오르막길이 아주 적어서 어 기존과는 다르게 좀더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하... 그래 힘들어요 로고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길이 이쁜 집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고풍스럽고 또는 현대적인 그리고 큰 집들입니다. 그리고, 누구부터는 확실히 차가 많이 보여요. 아, 이런 집들. 참 많아요. 아, 이렇게 마당 넓고, 그렇네요. 술레자길 프리미티브 루트를 가면서 이렇게 뭔가 도로하고 별도로 술레자를 위한 길처럼 보이는 정돈된 길을 본게 처음입니다 아.. 어, 색다르네요 오르막길하고 내리막길이 이 정도 숫자로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언제 가냐 언제 가 언제 도착하지? 도착하고 싶다 93km? 금방이지 뭐 93km 금방이지 금방일거야 금방이어야 돼 여기 있는 집들은 주말농장이 필요없죠 <웃음> 주말동물농장 아! 염소 정수 귀엽다 염소가 양새끼인가? 염소도 있네? 염소새긴가 그러면? 저기 닭도 보이고 이런 집들이 꽤 많아요 염, 염소, 닭, 강아지, 토끼 예, 이렇게 한닭닭네개 다섯 개씩 키우는 집들도 꽤 많습니다 아벨라 이라이스 아벨라 이라이스 안그래도 마침 힘들어서 그리고 물도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짓말처럼 물을 좀 챙길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이거 아구아센 이거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가라 가란 띠아 산띠아 아이아이아이 가다가 목이 말랐는데 그 아까 잠깐 후엔테 같은 게 보였을 때 거기는 보니까 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처에 이런 밴딩머신 있는 곳이 있어서 왔는데 처음에 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 근처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알고 보니까 다행히 그 저... 제가 혹시 그 주인이냐고 물어보니까 아 아주머니, 가 주인, 주인 여기 주인분이 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오셔가지고 여기문 열어주셨어요 이거 세우도 찍을 수 있고 그냥 물을 주셨어요 이거 제가 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 선물이라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화장실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기분 좋게 물을 두 병을 얻고 갑니다 세어도 찍고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까미노 길을 걷다 보면 마주하는 이런 작은 그리고 작지만 어떻게 보면 작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호의거든요 여기서 더걸수 없을 정도로 목마른데 그 당시에 주는 물한마한 한 모금이 사실상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소중하죠 진짜 이런 호이들이 머릿속에서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호이를 힘으로 삼아서 열심히 걸어봅니다 10km 정도 왔고요 또한 이제 17km 정도 가면 되니까 뭐반 왔다 생각할게요 반 왔다 생각하고 조금만 더 걸자. 조금만 더 걸으면 나오겠죠. 조금만 더 걸으면 나오겠죠. 갑니다. 먹는 거 아니야? 아, 됐다. 아, 먹는 거 아니야? 안녕. 잘 있어. 자오. 자오, 자오. No Tengo comida, no no no no tengo comida. Vovovovovovovovovola. 좀춰서것 같은데 그 아마 맞다면 저기가 멜 아니다 페레리아라는 마을일 겁니다 어어 어. 거의 다 왔다 4km 왔았어 4km 4km인데 저거 4km 이랬데 는 아니면 2km 남은 건가 아무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끝나간다 매번 소들이 어떻게 돌아갈까 궁금했는데 뭐 시간만 되면 소가 돌아가는 건가? 야, 너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아니저 리딩하는 소가 있나? 아, 뒤에 주인 있구나. Hola, buenas t a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내다내발 내놔, 내놔 아... 내 발... 이것이 니네 발인고 이것이 니네 발인고 이것이니 네 발인고 나도 모르겠다 아... 미쳐간다 아... 미쳐간다 지금 하늘이 되게 생긴게 특이해요 저한테 느낌이 어, 며칠 전까지는 3D 하늘을 봤다가 지금은 느낌이 하늘이 2D로 변한 것 같아. 요 구름이 모두 하늘에 붙어 있어. 그만큼 구름 구름의 높이가 높게 떠 있다는 거겠죠? 어쨌든 하늘이 이쁘네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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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'll leave y o u side Then there's no need to hide